그래서 한 5년, 3년 이렇게 경력이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 BIM 쪽을 좀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딱 조언을 주고 싶나요? 스텝 1! 그러면 네. 이제, 내가 현업에서 네. 한설계하면 한 2, 3년, 5년 차 설계를 하고 있어. 요 네.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형이 하시고 계시는 BIM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막 가기 시작해. 관심이 있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과연 형이 많은 질문 받았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주시나요? 이, 일단은 그런 실무자분들이 뭐. 만약에 물어올 때는 전첫 번째 물어보는 게 빔이라는 거를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미스 그 잘못된 부분이 시작인 거 같아요 장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분은 제대로 된 빔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현하기 뭐한데 말한 것처럼 기존의 것들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보면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예를 들어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정보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정보를 조금 더 매니징 하고 싶어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음.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뭐, 도, 뭐, 3D 툴을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이미 빔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나는 모델링이 관심이 있어요. 그냥 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열, 열의 일곱은, 어, 나는 빔을 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나는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싶고, 이게, 이게 앞으로 좀 더, 잡 찾고 뭐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개념이지. 음. 내가 정말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런 포인트로 좀 여쭤보면은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왜이 네.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또이 질문을 드리고 동시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충 예측은 했어요. 형 어떤 식으로 <웃음> 말씀하시죠? 네, 네. 왜냐 저는 이제 계속 형한테 이제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뭐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5인 이하의 어떤 네. 뭐 영세한 업체들이고, 동시에 이제 뭐 국토부 막 이런 데서도 이제 뭐 BIM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제 하라고 모델링을 뭐를 진행하고, 네. 네. 이런 환경에서 아, 나는 BIM을 할 거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 형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익숙하고 코딩도 익숙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다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정보도 좀 없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자체가 나는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싶은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허가가 안 나온다 아, 근데 이게 이게 되게 되게 이런 얘기하면 또 얘기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하세요. 비밀, 제가 생각했을 때뭐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그런 정책적으로 펼치는 거 좋아요 왜냐면 음.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비밀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음. 구석기 시대? 오, 아니 구석기 시대다 <웃음> 오토캐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가장 그냥 뻔하다라고 하는 오토캐드 사용하는 걸 볼게요 음. 오토캐드에서 레이어네임도 제대로 о 거나이즈가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뭔 얘기냐면 레이어라는 인포메이션 정말 그 컨테이너잖아요 내가 정말 어디다 몰담겠다라는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의 그 정보조차도 제대로 올바르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뭐.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올바르지 하겠다 이거 되게 좀 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라는 거를 뭔가 제입장에서 2D 캐드에서도 충분히 빔을 할수 있어요 어떤 음. 식으로 세팅을 했냐 했다. 레이어네임 음. 제대로 달고 캐드 음. 블락만 제대로 오그나이서 해가지고 음. 그것만 정말 딱 만들어도 음. 그 어떤 랩이시고 뭐고 다른 그런 뭐뭐 뭐 옵티마이제이션 툴리고다 필요 없고 음. 그게 확실한 정보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러니까그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빔을 잘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음. 그 사람의 캐드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2D에서 이런 정보들을 내가 레이어도 올그나이즈 하고 캐드 블 b 도올 c k o r 를다 했어 음. 그랬는데 아 이거를 갖다 지으려니까 캐드 플랜이라는 게 플랜 별로 이렇게 레벨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섹션이 나가 음. 근데 내가 정보가 이게 있는데 와난 여기다가는 이 정보를 담을 수가 없네? 음. 그러면 그때 3D를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3D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을 거기다더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나야그 음. 드로잉 자체도 재생산, 재생산이라는 표현이 뭔데 재생산하다는 거는 그만큼 인포메이션이 올간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빔이라는 거에 인포메이션이 들러나는 거지. 안그래서 모델링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게 목적이, 되, 그게 어떤 다른 다음 프로세스의 인풋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만약 3D 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도면을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 아니,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자체가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메인터너스가 됐던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식의 정책으로 음.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음. 만들를 원하는 거고 음.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시작점부터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갈수가 없는 거예요 그서 그런 환경에서는 과연 이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붙잡아서 음. 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아마 열이면 아홉이 시, 이거는 이거는 뭐 뭐랄까 귀찮은 존재고 음. 음. 현실감 없고 음. 뭐 문제 비용 문제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빔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고 하면 비용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아,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돌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시공할 때 체인저도도 줄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가장 합리화하기 위한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 그 담을 인포메이션도 없는데 컨테이너만 만들으래 더. 음. 그럼 그 컨테이너 갖고 뭐할 거예요? 귀찮잖아나 나는 나는 지금 담아야 될게요만큼밖에 없어 준비되어 있는 게. 그러면은. 근데 여기다 담아야 돼. 그러 <웃음> 무슨 의미가 있어? 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네. 요약해서 네. 말씀. 해 주시면 설계 사무실에서 한 5년, 3년 이렇게 경력이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비하임 아, 쪽을 좀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딱 조언을 주고 싶나요? 스텝 1 일단은 왜 비하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네. 목적이 필요할 것같아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 회사 예. 지금 현재 회사에서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빔툴을 사용을 했을 때뭐 도면이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기존에 나와 있고 음. 그걸 여러 가지 3D 뭐 다른 뭐 구조나 음. 뭐 설비나 이쪽에 코디네이션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빔이, 빔을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그런 코디네이션을 위한 거냐 음. 그러면 은 그쪽에 오히려 포커싱돼 있는 여러 가지 빔툴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순하게 어, 내가 데일리 잡이 2D를 만들어 가지고 CAD를 만들어 가지고 시 i 을 만드는 건데 음. 이거를 조금 더좀 쉬운 어떤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뭐 3D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쉽게 해서 막 섹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제너럴 할수 수 있게 음. 나의 목적이 만약에 음. 정말 이 2D 납품 노면이야 음. 그러면 차라리 뭐 래빗이 됐던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드로잉 제너레이션을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툴들에 조금 더 기능을 배우라고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가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배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델링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QAQC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 퀄리티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인포메이션을 잘 포장을, 포장을 하는 표은뭐 한데, 정말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그 인포메이션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음. 뭐 여러가지 뭐뭐 뭐, 뭐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요 뭐 엑셀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걸 연동시켜 가지고 보낸다던가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그 과정의 것들에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물어보시는 분이 나는 요 어떤 그런 어떤 매니지먼 그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게 관심이 많아 그럼 이분은 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 무슨 오토메이션 모델링 툴, 이런 걸 배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모델링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한계점과 음. 그 인포메이션의 어떤 시, 그 신뢰도, 그걸 이해하는데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빔이라는 거에서 어떤 역할을, 빔이라는 걸 자꾸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거에 좀더 관심, 이건 사실은 이걸 떼 늘어서라도 일반 아키텍, 과거의 어떤 그 건축의 어떤 그 인더스,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서도 나는 뭐 디자인 아키텍, 테크니컬 아키텍, 코디넬 아키텍 거기에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특정 인포메이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더 아까 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툴들을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음. 다양한 것들이 툴을상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툴을 배움으로써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거든요 도구를 배우면 그 도구의 원리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어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고 음.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툴을 배우고 좋은 툴을 자기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도를 넓히는 측면에서 음. 그치만 아까 말씀인 것처럼 나는 원리 망치만 되게 잘해 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야 너는 망치만 갖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아 음. 망치 갖고 뭐든지 다 하면 그렇죠. 또 망치의 메스터야 <웃음> 그럼 오히려 어줍지 어죽, 않게 도, 이거 도구 이거 말 그대로 우리 막몇 시까지 그런 툴박스를 샀는데 열어가지고 맨날 쓰는 거는 맨날 쓰는 십자드라이버랑 맨날 쓰는 펜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우씨,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네, 물을 좀. 아럴때 누가 뭐 질문이라도 하면 좀더 <웃음> 편하게 하긴 할 텐데. 아, 질문. 빔 관련돼서 질문 저도 여기 소개가 많아요 근데 빔 관련돼가지고는 질문이라는 게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 질문 중에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된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빔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웃음> 저도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형은 빔쪽 하고 계시컴퓨테이션을 디자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전혀 이제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 질문이 런 부분들이 좀더 옳은 질문이야 하면서 개념을 탑재시켜주는 그쵸. 과정도 필요하지만 예, 어쨌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오히더 헷갈리나? 어쨌든 그 질문을 잘못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 월드 안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월드로 끌어오는 그 과정에 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 주는 것도 다른 답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약간 이이 월드 안에서 필요한 답을 주고 그다음 그쪽에서 끌고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음. 올 거냐. 그냥 진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짜 현실적으로 해줄게. 약간 그래서 예 들어 빔 쪽으로 취직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음. 얘기 하잖아요. 음. 그럼 진짜 정나라게 하 얘기할게요. 만약에 레빗이랑 하나를 보세 요즘 요 레빗이 거의 대부분 베이스툴이 음. 많이 되니까 음. 그러면. 일단 레빗 공부하세요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네가 좀 너를 돋보 이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양한 뭐 패밀리나 이런 거를 구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패밀리를 어떤 식의 패밀리 툴을 사용해서 을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도 패밀리 중에서도 뭐 어댑티브 컴포넌트나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쓴다. 그렇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커스텀 툴을 활용해서 레빗의 애드인을 만들 수 있다. 다이나모를 쓸수 있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하는 비정형 형태의 건물을 내가 레빗에다 빌드업 할줄 안다. 음. 그럼 웬만한 설계사무소에서 그 사람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돼요? <웃음> 그럼 모르죠. 어. 그 회사가 그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소한 그 정도의 그런 측의 그 레빗 하나만 따지면 그 정도의 도구로 갖다가 어느 정도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뽑는 수준에서 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을 뽑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 한 10년 전쯤에 네. 한국에 있을 때 교수님한테 몇분 이렇게 유학 받주신 분들한테 들었을 때, 진짜 레빗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려고 아니, 근데 그거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랩빗 하나를 제대로 다룬다는 제대로가 거는 제대로가 이게 어려운 거 거기에, 거지. 네,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응.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로 응. 배우면서 자기가 깨닫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응.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게 파라메틱 모델링이고 이게 빔 뭔가 뭐 보다라고 본인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이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응. 툴 하나를 정말 끝까지 알게 된다는 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그거를 통해서 툴을 배우는 거 이외에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물론 다 베스트고 레빗,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빗 하나를 정말 내가 진짜 딥하게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뭘 던져놔도 잘해 음. 왜냐면은 자기가 그 기본의 그 베이스가 있잖아 음.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세도관이 뭔가 한 하나의 툴을 엄청 잘해 그럼 뭔가 새로운 걸줘 그러면 새로운 툴로 이 잘했던 거를 자기가 계속 셀프 이벌레이션 하겠지. 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뽑아줘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걸 알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걸 계속 자기가 디벨롭을 한다고. 음. 그니까 한 툴만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음. 예를 들어, 그, 제 입에서 누굴 뽑는데, 어, 나는 10개 툴을 되게 딱 미디엄 레벨까지, 정말 중간 레벨까지 잘해. 음. 그리고 한, 어떤 사람은 나는 툴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 익스포트야. 음. 툴의 한계점을 알고 있어. 이 툴은 왜 이게 안 될까? 난 그게 제일 고민이야.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음.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사람을 뽑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그요그거야 맞아요. 맞아요. 호, 막 이상하게 여러가지 하는거 보다도 파이썬이면 파이썬 아니면 은뭐 하나의 언어를 진짜 완전 아키텍처 그러니까 건축에서 아키텍처 말고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아키텍 하는 그 정도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뭐 언어바뀌는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비교할만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조금씩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뭐할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음, 음.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음, 믿고 걸러야 돼. 믿고 걸러야 <웃음> 그 사람들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